일고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Heaven, right, right. 열차 안에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해 to to 주시고 음식물은 섭취, 열차 곧 출발합니다. 안전하게 운라하시기 바랍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승간제 안전문이 닫힙니다. 승간장 안전 문이 열립니다.